새벽 5시 30분 어느 건물 앞 모모 신문보급소 아니 너가 정말 중학생이란 말이야? 적봅적 중딩하니? 진짜 그 조그만 몸으로 정말 신문을 돌릴 수 있겠어? 꾸덕꾸덕 참나! 아니 그 키와 그 힘으로 어떻게 무거운 신문뭉치를들 거냐고? 오른표 <놀람> 5개? 흠... 음. 성큼 성큼 성큼 성큼 고마 기다려~ 성큼~, 성큼 아 하니 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청, 하는 건 아닌 음, 것 같은데~ 귀찮~ 귀찮 청청 청청다다다다다다다다보다다다빠다다다다다다 좋아! 며칠 데리다다니도록 해보지! 저다다문집에넣다면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집은 말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저기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던 곳 엄마와 내가 살던 집 반갑시다 으아악 물음표 땅땅 왜요 저집 신문 넣는 거 맞잖아요 내가 신문 넣는 거 미리 봤단 말이에요 난저집 때문에 전통, 한 거란 말이에요 삐질삐질삐질 어? 쉿저집 신문 넣을 때 참나마로 얼른 집어넣고 응. 냅다 뛰어!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쑥! 해피 해피 엄마 <웃음> 엄마 엄마! 위서 <웃음> <웃음> <소>. 싱글벙글. <웃음> 그대로야, 계단도 잔디도. 야, 올해도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웃음> 점점점. 저 대추나무 아래에서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아기 곰돌이가 죽어서 별이 됐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회상 회상 엄마. 엄마 이제 이 집을 매일 와볼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돌리면 저절로 오게 되잖아요. <웃음> 하트표.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 느낌표. 느낌표. 바둥. 바둥. 제 <웃음> 신문 찾지 말라는데 자꾸 넣는 녀석이 <웃음> 누구야? 그거 빨아들겠다. 자 느낌표 물음표나 <웃음> 나이리